자 계속해서 동영상 찍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좀 많이 찍네요 네 번째인데 어, 목이 조금씩 좀 이상해지려고 합니다 일단 계속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세 번째 동영상에서 저 왼쪽 비대칭이 세신분 어, 아주 세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일단 왼쪽 비대칭이 왼쪽 비대칭은 왼쪽 폐가 크고, 왼쪽 창자가 두껍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른쪽 폐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 창자가 얇기 때문에, 일단은 오른손을, 어, 좀 중량을 채워줍니다. 오른손을.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손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창자가 왜 한쪽이 두꺼워졌고, 한쪽이 얇아졌냐. 자,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폐라고 봤기 때문에, 손의 중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손의 중량이 굉장히 중요했고,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제 왼쪽 비대칭이 아주 세신 분이 했습니다. 그죠? 왼쪽 옆구리가 한 1cm, 1.5cm 가까이 두꺼워서, 오른손에 좀 고중량이죠. 한750 정도를 채웠다고 했습니다. 750 정도를 채웠는데, 일단 왼쪽 비대칭에 대해서 계속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손의 중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손의 중량을 차면 오른쪽 폐가 커지면서, 오른쪽 폐는 살짝 내려앉고, 다시 왼쪽 폐는 작아지면서 위로 살짝 올라오는 겁니다. 위로 살짝 올라오면서, 그 왼쪽 창자를 누르고 있던, 어, 그 부분이 이제 살짝 펴지면서 가스 이동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가스 이동이 진행이 되고, 그 한쪽 폐가 좀 유난히 크게 되면, 그 창자에 있는 그, 창자 속에 가스가 있는데 창자를 눌러 버리면 가스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가스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 좀 몸이 이상해져 버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개선을 해 주면 몸이 좀 살아난다. 자,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일단은 왼쪽 비대칭이신 분들, 그러니까 확인이 되신 분들 있죠. 그죠? 뭐 테스트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동영상에서 오른쪽 라인에 이렇게 올려 봤어. 만약에 아, 확실히 좋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 보니까 자꾸 옆구리가 왼쪽이 두껍다라는 확신이 든다. 그러면 왼쪽 비대칭이라고 보고 이제 머를 치면은 일단 오른손을 무겁게 차는 겁니다. 자, 오른손을 얼마나 무겁게 찰 것이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자, 왼비가 이제 왼쪽 상자가 아주 두껍다. 혹은 조금 두껍다. 어, 혹은 뭐한 5mm 정도 된다. 2, 3mm 된다. 혹은 1cm 정도 두껍다. 자, 이 상황별로 이제 중, 중량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그니까 러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왼쪽 옆구리 테스트가 두껍게 나오면 나올수록 오른손을 더 무겁게 채워줘야 됩니다. 자, 그런 원리가 이제 오른비면 반대, 왼손을 무겁게 채워줘야 되죠. 그죠? 그니까 사실 손만 채워주면 되냐. 이제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그 손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폐를 맞춰줘야 상자가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제 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저 요거는 좀기억해 두시고. 자, 일단은 제가 손의 중량은 맥시멈을 정했어요. 최대 중량을 1kg를 넘지는 마시라. 그냥 1kg 이상 차면 몸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맥시멈을 1kg인데 1kg 차서 좋은 분이 계세요. 저도 1kg 잡차 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쪽 폐가 작다, 왼쪽 폐가 크고 오른쪽 폐가 작다, 그러면 오른손을 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뭐, 그냥 오른손에 한 100만 차줘도 괜찮으신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100g 정도만. 그 어떤 분은 250g 정도 차줘야 또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고,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어떤 분은 500 정도를 차줘야 또 컨디션이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신 분들은, 왼쪽 비대칭이 쎄신 분들은 한 750, 많게는 1000 정도까지 차줘야 이제 몸이 조금 정상화 된다. 뭐 정상화라기보다는 하여튼 컨디션이 좋아진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왼손은 뭐 전혀 안찰 거냐? 아,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왼손을 뭐 최소한,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을 벗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조금 찼다라면 왼손은 굳이 찰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오른손을 뭐7 5 0이다 1000을 찼다 이럴 경우에는 왼손을 조금이라도 한 번씩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벗어도 되는데 한 번씩 100g이나 200g 정도를 채워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찼다 벗었다 찼다 벗었다 이렇게 해주는 게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량을 어떻게 보면 좀 제시를 하자라면 내가 왼쪽 비대칭이다 이러면 하여튼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무거워야 되는데 진짜 뭐 비대칭이 세지 않다 그러면 뭐 오른손에 그냥 100g 정도 뭐 보통 남자들 손목시계가 뭐 무거운 건한 200g 가까이 되거든요 뭐 여성들 손목시계는 뭐한 70g 뭐이 정도 될 수도 있는데 그, 뭐그 정도 찬다고 몸이 이상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자, 오른손을 뭐한 500g 차야 되실 분도 있고 한데. 왼손을 뭐 50이나 100뭐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채워 줘야 됩니다. 확실히 오른손이 확실히 무겁게 하고 왼손은 좀 가볍게 해서 일단 얼마를 차라 이게 이, 이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만약 왼쪽 비대칭이라면 오른손 맥시멈이 1 k g 에요 1kg. 그러니까 500g짜리 두 개나 또 1kg짜리 모래주머니도 파는 게있거든요 그걸 오른손에 채워보면 컨디션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대신에 왼손도 무조건 벗는 게 아니고 잠깐씩이라도 100g 정도라도 100g짜리 뭐 모래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 만들어야 되죠, 그죠 만들어야 되는 건데 100g 정도라도 찼다가 벗었다가 찼다가 벗었다가 이러면 좀 좋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음. 무조건 계속 벗는다. 이거는 어, 좋은 건 아니고 오른손에 고중량을 찾다라면 뭐500 이상을 찾다라면 왼손에 100g이나 200g 이렇게 한 번씩 채워 보면 채워서 더 좋으면 차는 게 옳죠, 그렇죠? 어, 일단은 컨디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제가 이제 사람들을 뭐 많은 사람들보다는 그냥 아는 분들렇게몇분 만나 보면 일단은 본인의 몸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잘 구분을 못 하세요. 그냥 아주 나쁘면 아세요 그냥 아 이거 지금 내가 몸이 되게 안 좋다 이런데 어중간할 때는 지금 뭐 컨디션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물어보면 어떠냐 이러면 괜찮다 그러고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근데 이래또 세미나게 살펴보면 뭐 좋은 거 아닌데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걸 구분할 줄 알면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를 조금이라도 변화를 줘서 아이건 좋은 거다 컨디션이 조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컨디션이라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좋아진다 이러면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정체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정체 구간. 또 컨디션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컨디션이.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점수 부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 30점, 31점, 32점, 40점, 45점. 또 정체됐다가 떨어진다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균형이 안 맞으면 또 뭔가 조정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왼비로 하면 오른손은 1000까지 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왼손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들한테 추천한 거예요 뭐 오른손을 만약에 뭐 750이나 1000을 찬다 그러면 왼손은 한 100, 100에서 뺄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는데 0에서 한 350까지 이렇게 한번 맞춰보라 올려도 보고, 내려도 보고, 0에서 한 350까지 이렇게 맞춰보라. 그럼 뭐, 오른손이 500 정도다. 그러면 왼손을 한 0에서 한 100이나 150 정도 이렇게 조절을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머릿지머이가 많이 필요해요. 그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렇게 머릿지머이 굉장히 많이 준비해놓고 계신 분 계세요. 그뭐 다양한 그 상황에서 활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벼운 머리 주머니도 많이 뭐 50g, 70g, 30g, 심지어 20g짜리도 만들어놓고 그걸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그 일단은 왼 비면 오른손을 더 무겁게 찬다. 왼손은 좀 가볍게 차든가 또 어떤 때는 빼줘도 좋을 때가 있다는 라 거예요. 빼줘도 좋을 때가 있는데 무조건 계속 빼고 있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계속 빼고 있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말을합니다한 시간당 한 10분 정도는 빼도 된다. 뭐,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자, 무조건 왼손을 빼고 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오른손을 좀 뭐, 가볍게 찼다. 이러면 왼손을 빼고 있어도 됩니다. 뭐, 오른손을 100 정도 차고 있다. 그러면 굳이 왼손을 찰 필요는 없어요. 어, 그 정도 왼쪽 비대칭이라면. 근데 하여튼, 자, 왼쪽 비대칭이면 오른손을 무겁게 찬다. 이게 기본이고, 오른쪽 비대칭이면 왼손을 무겁게 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오른쪽 창자가 두꺼우면 오른쪽 폐가 크고, 왼쪽 폐가 작기 때문에 왼손을 무겁게 찹니다. 자, 왼쪽 비대칭이면 오른손을 무겁게 찹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어, 제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자, 왼비를 풀어줄 때, 자, 손에만 중량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양념이라는 게 있어요 양념 그 웬비를 풀어주는 데 조금 더 효과를 더해주기 위해서 어떤 보조수단을 쓰는 거예요 보조수단을 쓰는 게 양념이라고 해요 양념 제가 그냥 이름으로 그래 붙였습니다 양념을 잘 섞으면 음식 맛이 좋아지고 재료는 풍성한데 소금도 없고 설탕도 없고 이러면 그 맛이 맛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양념을 잘 섞으면 음식 맛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양념을 양념을 또 너무 과도하게 쓰면 나쁜 결과가 나와요 너무 짜지든가 너무 싱거요 너무 매워진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양념은 적당하게 써야 되는데 자, 왼비 상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 왼쪽 비대칭. 왼쪽 비대칭을 어, 줄임말로 왼비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 비대칭은 오른비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아, 왼비 상황에서 이제 오른손을 무겁게 차고 왼손을 좀 가볍게 찼다. 뭐, 뭐, 뭐 그렇게, 하,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아, 정리하는데, 만약에, 어, 그 왼비가 잘 생각처럼 안 약해지고 계속 두, 왼쪽이 막 지나치게 두꺼워져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왼쪽이 확실히 두꺼워서 막, 왼, 왼비가 세면 몸이 좀 피곤해요. 막, 피곤하고, 막, 어떻 보면, 아, 피곤하고, 제가 아까 하품이 많이 나오고 자꾸 눕고 싶고, 자고 싶고, 하여튼 그렇다. 자, 그죠? 왼비상황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피곤해요. 오른 비 상황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기분이 이상해. 오른쪽 비대칭은 기분이 나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잠도 안 오고 공황장애, 우울증 하튼 몸이 이상하다고 자꾸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요. 왼비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은근하게 기분이 나빠. 은근하게 그냥 헉 아, 피곤하다. 막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왼비를 풀어주려고 오른손을 찾는데도 왼비가 안 약해지고 기분이 계속 안 좋다. 그럼 기분이 안 좋으면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자 물론 집에 있으면 왼비 상황에서 아까 세 번째 영상에서 발목, 골반, 가슴, 오른쪽 손목에 이렇게 올려놓고 좀 누워 있으면 기분이 한결 좋아져요. 기분이 한결 좋고 그 집에 있으면 그걸 한 20분 정도 활용하시라고 했죠. 양념을 너무 많이 치면 안 된다 이거지. 그죠? 자요런 어조수단적인 것들의 양념인데, 웬비를 그렇게 20분씩 몇번 해주면, 그 1시간당 20분씩 해주면 웬비가 조금 약해져요. 조금 약해진데, 분명히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많이, 시키면, 하, 기분이 좋으니까 나는 뭐 웬비를, 웬비를 다 풀어야 되겠다. 웬비를 다 풀고 나면 오른비가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웬비가 언제 풀릴지 여러분들은 사실 경험이 부족해갖고, 이 웬비가 언제 풀리는지, 언제 오른비가 되는지 사실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고 조금 오래 하신 분들도 제가 이제 가르쳐서 오래 하신 분들도 잘 못해요 사실은 막 어제는 오른비 됐다가 오늘은 왼비 됐다가 뭐 내일은 또 오른비 됐다가 내일은 모레는 또 왼비 됐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균형점에 근처에 오게 되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왼비가 셀 때는 왼비를 풀어주는데 이제 뭐 누워서 아까 세 번째 영상에서 했던 거그 작업을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웬비가 풀리는데 한참 걸릴 수가 있어요. 뭐, 짧게는 이틀, 삼일, 길게는 뭐 한달 정도까지도 계속 웬비 상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길게는 한달 정도도 갈 수가 있어요. 웬비가 안 풀려서. 그냥, 왠가면 웬비 상태로 10년, 20년을 살았다. 그럼 그게 쉽게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풀다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컨디션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컨디션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컨디션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몸이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그러면 오른비일 상황일 가능성도 있는데, 단정할 수는 없죠. 그죠? 단정할 수는 그 없고, 옆구리 테스트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양념이 어떤 건가 하면, 아까 오른쪽 라인에, 오른쪽 라인에 발목, 골반, 가슴, 오른쪽 손목 이렇게 올려주는 게 양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누워있을 때는 이제 집에 있으면 누워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옆구리에 옆구리, 옆구리에다가 이제 모래주머니를 250g 혹은 500g짜리 모래주머니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250g이고요, 500g짜리인데, 자, 이거 남자들, 남성들 저 기성복 바지나 이래 여성도 또 청바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벨트를 끼는 벨트 고리가 있어요. 그, 여기에 보면. 근데 벨트 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네. 만약에 왼비 상황이다. 그러면 왼비, 웬비, 내가 왼비라고 인지를 하고, 왼쪽 청자가 두껍다라고 인지를 하고, 아, 왼비가 너무 세서, 아,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좀 왼비를 약하게 만들고 싶어. 이런데, 뭐, 오른손을 막 무겁게 채워도 잘안 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오른쪽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저모래주머니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끼워 갖고 끼우면 이렇게 동, 동, 동그랗게 돼요 그죠? 네. 이거 바지 옆에다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자, 끼워서 이렇게 말면 이렇게 덜렁덜렁 옷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보이죠 응? 뭐 사람들이 눈치 못채게 이렇게 덮어버리고 이렇게 차고 있으면 왼비가 좀 약해져요 왼비가 좀약해지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거 양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규칙이 있습니다 왼비를 풀어줄 때 오른쪽에 찰 때는 20분 규칙이 있어요 2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20분 찼다가 벗어야 돼요 이게 왜그 왜 규칙이 있냐면 오른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른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른비가 되면 기분이 굉장히 이상해져요. 예. 그, 잘못 오른비가 되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그때는 빨리 판단해서 다시 왼쪽으로 가든지, 예? 왼쪽, 왼쪽으로 달리든지, 오른쪽으로, 뭐, 하여튼, 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제 그 대처 요령이 없으면 좀 고생하시겠죠. 그니까 테스트가 안 되면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왼비 상황에서 이걸 양념으로 쳐주는데 그게 그러니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차다가 그냥 기분이 조금 괜찮아진다면 바닥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오래 차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오른비 상황이다. 오른비에서 왼비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왼쪽 창자가 두꺼워질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차도 돼요. 그죠? 왼비는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풀어주면 되니까. 그죠? 그니까 왼손도 무겁게 차고 왼쪽 옆구리를 이렇게 차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할수 있는데. 자, 양념, 자, 양념 도구. 자, 첫 번째가 누워서 오른쪽 라인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다. 그, 그것도 20분이라는 규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0분 규칙. 누워서 오른쪽 라인에 올리는 것도 20분 이상 하지 마세요. 자,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왼비가 조금 있는데 그걸 오른쪽 라인에 올려버리면 순식간에 오른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비가 확실하고 기분이 안 좋다 그럴 때 오른쪽 라인에 올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념은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그죠? 아, 이렇게 하고 자 손목에 차는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손목에 차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그렇게 차면 되고 발목에 차는 모래주머니 있습니다. 발목에. 내가 왼비가 센 상황이다 그러면 발목에는 모래주머니 찰 필요는 없어요. 발목에는 모래주머니 찰 필요 없고 근데오른비 상황에서는 발목에 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목에 차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굳이 필요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세밀하게 설명하자면 좀 복잡해지니까 자, 왼비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 양념을 쓸 때는 20분 규칙을 꼭 지키세요. 그러니까 20분을 가득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10분 차고 기분이 좋으면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고 하면 벗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한시간 뒤에 또 10분을 차도 돼요. 근데 왼비가 너무 세다 그러면 20분까지 차도 된다. 20분이 맥시멈이라는 거야. 그까지만 차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리를 고리가 예를 보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앞쪽에 나와 있고 옆쪽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갖고 막 앞쪽에 있으니까 앞쪽에 채우면 되지 이래야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뒤쪽에 있는 대장이 약해져 버리고 소장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몸이 또 이상하다고 느껴요 딱 가운데 옆에 그죠? 딱 가운데 바지선이 있는데 바지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리가 없는 분들은 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500g 짜리를 반으로 접어갖고, 뭐, 250g 짜리도 괜찮아요. 근데, 250g하고 500g 차이는, 어, 하여튼, 강도에요. 세기예요 세게 해주면, 냄비가 더 쉽게 풀릴 거고, 약하게 하면, 풀린 듯 많은 듯, 풀린 듯 많은 듯, 이렇게 되겠죠. 250g은, 그렇게 센거 아니에요. 센거 아니고, 그래도 이제 뭐, 500차기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250g 정도를 끼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거는 그 바지 호주머니에다가 집어 넣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한 100g, 50g 정도만 활용해도 되겠다. 자, 이러면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호주머니에 넣어놔도 그 웬비가 조금 약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바지 춤에다가 딱 옆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고 덮어버리는 거 자, 이래 있으면 웬비가 어느 정도 왼쪽 비대칭이 조금 약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왼비이신 분들은 다리에, 다리에 모래주머니는 안 차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안 차도 된다. 자, 손은 왼비면 오른손을 차야 되고, 양념을 쓰고 싶으면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에다 차야 된다. 왼쪽 창자가 두꺼우니까, 오른쪽으로 차면 가스가 오른쪽으로 좀 와서, 오른쪽이 두꺼워지고, 왼쪽이 약간 얇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 그러면 컨디션도 조금 좋아지고, 어, 그런 게 있고. 자, 그래, 하여튼, 어, 누워있을 때는 오른쪽 발목에도 올리고 했는데, 이제 서서 활동할 때는 다리에는 그렇게 차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른쪽 옆구리만 조금 적당하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20분 규칙을 꼭 지키십시오. 맥시멈 20분. 이상을 넘기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왼비이신 자, 분들 또양념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양념한 가지 가르쳐 드리는데 어떤가 하면 왼비라는 것은 왼쪽 창자가 두껍고 왼쪽 폐가 크다고 했습니다 예? 그 왼쪽 폐가 클때 어깨 덜썩하는 게 있습니다 어깨 덜썩하는 게 있는데 왼쪽 폐가 클 때는 왼쪽 어깨를 이렇게 왼쪽 폐가 크면 이게 왼쪽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시기는 반대쪽 것 해보세요. 그냥 반대쪽인가? 하여튼 이, 이 왼쪽 폐가 크기 때문에 왼쪽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후,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면 들썩거릴 때 폐가 살짝 들려요. 들리면서 바람을 불어주면 왼쪽 폐가 약간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고 머리를 이렇게 좀 흔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왼쪽 폐가 들리면서 이 목으로 피가 올라왔는데 머리로 안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목이 뻣뻣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어깨를 들썩들썩 거리다가 바람을 좀 불어주시고 왼쪽 어깨를 들썩들썩 한두번 하다가 머리 흔들면서 머리도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뭐, 대각선 쪽, 이렇게 골고루 흔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람을 불어 주시는 거예요. 입으로, 입으로, 입술로 바람을 불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왼쪽만 또 흔드는 것보다는 왼쪽을 주로 흔들고, 후, 이렇게 하다가 또 양쪽도 이렇게 덜썩덜썩 해주고 머리를 흔들어 주면 더 좋습니다. 더 좋고. 왼쪽 비대칭일 때는 왼쪽 어깨를 이제 쳐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왼쪽 어깨를 쳐주면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면, 어, 왼쪽 폐가 좀 작아지면서, 오른쪽 폐는 오른손을, 중량을 채워놨기 때문에 약간 커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 하여튼, 왼비이신 분이나 오른비이신 분이나, 이 오른비 상황과 왼비 상황을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지금 왼비이신 분들은 왼비를 풀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균형점을 지나서 오른비로 갈 거란 말이에요. 오른비가 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왼쪽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왼비이신 분들이 오른비로 갔다라면 왼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니까 러두 가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당장 왼비가 여서 이렇게 있다.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당긴다 말이에요. 그리고 균형점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이까지 올 때까지는 괜찮아요. 자웬비가세다가 이렇게 균형점 오면 점점 기분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아 뭔가 좀야 이제 살았다 이런 이런 기분도 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균형점 제가 우수이소리에 이런 말입니다. 컨디션이 너무 좋다. 이거 위험한 상황이 돼요. 컨디션이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낭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낭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왠비가 세다가 오다 보면 컨디션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 이 들어요. 좋아지다가 좋아지다가 좋아지다가. 오늘 보면 컨디션이 너무 좋아.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그 다음에는 갑자기 오른쪽으로씩 넘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좋았던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어 이거 이상하다. 뭐 느낌이 몸도 약간 꼬이는 것 같고 몸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막, 밤에, 어떤, 오른비가 이렇게 심하게 되면, 밤에 누워있는데, 잠이 안 와요. 막, 몸이 불편해가지고, 막, 누워, 누워있기도 힘들고, 막, 일어서고 싶고, 막, 누워있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막 몸이 막부대끼고 막 탁탁하고, 막, 그래요. 그럼 일단, 버텨 일어나서 옆구리 테스트 해봐야 돼. 옆구리 테스트 해보고, 이야, 이거 뭔가 오른쪽이 두꺼운 냄새가 난다. 이러면, 빨리 왼쪽으로 달려야 되거든요. 손또 빨리 바꿔주고, 왼손을 뭉게 차고, 급하니까 왼쪽 옆구리도 차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왼비를 만들 때는 왼쪽 다리까지도 차줍니다. 왼쪽 다리. 왼비를 풀어줄 때는 오른쪽 다리에는 안 찬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 양쪽 다리 다안 차는데 왼비를 만들 때는 왼쪽 다리까지도 차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왼쪽 다리 뭐 급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자 이제 급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막 진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 다리 500, 왼쪽 옆구리 500, 막 왼손도 한1000 이렇게 차버려야 돼요. 그러면 아, 컨디션이 싹 올라가면서 다시 왼비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왼비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다시 버텅 내려줘야죠. 중형을 빨리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옆구리 찼던 거 다시 빼고 왼쪽 발목에 찼던 거 다시 빼고 그것을 균형을 잡아봐야 됩니다. 옆구리 테스트해가면서. 어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양념 쪽으로 쓸수 있는 것들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아 그거는 이제 그 어, 쪽으로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 알아보시고 그 일단은 웬비를 풀어주는데 자 웬비는 뭐 의외로 그냥 균형점 근처에 있다 그러면 웬비가 빨리 풀려버리겠죠. 균형점 근처에 왔는데 자꾸 막 오른쪽 옆구리에 자주고 이러면 왼비가 풀려서 오른쪽 비대칭이 돼버려요그럼안 되기 때문에. 근데 왼비가 세신 분들은 이게 풀리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한 달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뭐한 일주일, 이주일 걸릴 수도 있고 한달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막 길게는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러니까 왼비를 빨리 풀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왼비를 약하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균형점 근처로 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른쪽 비대칭도 경험해보고 왼쪽 비대칭도 경험해보고 둘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오른쪽 비대칭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건데 물론 왼쪽 비대칭도 세지면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둘다두 가지 영역을 다 경험을 해봐야 그때서야 이제 내가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제니 자 일단 옆구리 테스트. 어, 이런 것도 있고, 그 사실은 저기 뭐야? 옆구리에 차는 이 모래주머니, 그러니까 옆구리에 500g이나 이렇게 차 보면, 왼비일 때는 오른쪽에 차면 기분이 좋아요. 오른쪽에 차면, 근데 오른비일 때는 왼쪽에 차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테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테스트가 그러니까 세 번째 동영상에서 누워서 이렇게 오른쪽 라인이나 왼쪽 라인에 올려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쪽이. 자 반대쪽이 비대칭이라고 죠 오른쪽 비대칭이면 왼쪽 라인에 올려놓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고 왼쪽 비대칭이면 오른쪽 라인에 올려놓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오른쪽 라인에 올려놔서 기분이 좋다 하면 아 나는 왼비 였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옆구리도 오른쪽에 500g을 이렇게 끼워보면 끼워서 기분이 좋으면 아왼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근데오른쪽 끼웠는데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빨리 왼쪽에 한번 끼워봐야죠. 왼쪽 옆구리에. 왼쪽에 옆으로 치워놓으니까 뭔가 안정감이 들고, 자, 안정감. 안정감. 기분이 좋아진다. 자, 몸이 가벼워진다. 기운이 난다. 막, 이런,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컨디션이, 그래프가 올라가면. 그죠? 안정감이 된다. 몸이 가벼워진다. 기분이 좋아진다. 몸에 기운이 난다. 자, 활동하고 싶다. 어떤 이런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 하여튼. 일단 왼비 상황에 대해서 일단 설명했습니다 자, 왼비는 하여튼 오른손에 적당한 중량을 채워주고 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동영상 찍겠습니다